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 브이로그를 찍으러 이제 브런치 카페에 왔습니다 브, 어, 브이로그인데 처음 찍어보는데 참고 <웃음> 먹겠지 야 카메라 도 내가 줄모있어 제일 인기있는 메뉴랑 그리고 이제 아침이니까 좀 속이 편안하게 나이바를 시켰어요. 그러니까 좀 심심하니까 엔진분들한테 어,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그걸 트윗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쓰고 그리고 한번 올려볼까요? 오케이. 오케이 트 그리고 이제 항상 엔진분들의 반응을 보 돼요. 오, 아 수박, 수박 드셨죠? 이게 댓글 보는 재미도 있어요. 아침 사 주세요 선배, 제가 선배인가요? <웃음> 아, 여러분, 음식이 나왔어요. 와 외로워. 그옷어은 건지. 음. 맛있어. 먹고 있는데 에그인에도. 앤도그~ 오~ 진짜 좋다. 어~ 아무래도 이~ 이게 약간 끌리네, 이두 개가.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두아리 편이라서. 네. 괜찮으신가요? 이게 제 취향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너무 좋아요, 진짜 그래서 솔직히 지금 고민 중이에요 너무 좋은데? 어. 어 근데 여러분이 지금 꼭 와서 이거 한번 맡아봐야 돼요,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알기로 니키가 그... 바지앤 만다린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이가 그 블랙베리? 그걸 쓰고 있는데 일단 이두 개는 이거 제가 좀갓게타고요 오! 어, 찾았어요 약간 이이 더플라워샵 이거는 약간 희승이형 야, 뭔가 희승이형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미키는 아까 뭐 지금 쓰고 있는 약간 바지를 만나는 비슷한 이 조바이조 로브스 이거 잘 어울리고요 뭔가 이 정원하면 망고죠 망고 이 망고 타이 라인 정원이랑 잘 어울립니다 핑크 베티버 어 이거 완전 제이크에요 얘가 뭔가 네 섹시한 호주가이 제이크랑 잘 어울립니다 화이트 로즈 앤 레몬 리브스 이게 약간 선우 선우랑 잘어울려전 제이도 포멜로 뭔가 제이가 좀 인상이 세잖아요 근데 이거 뿌리면은 좀 부드러운 느낌을 줄것 같습니다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진짜 모르겠다 엔록 지금 향수를 구매하고, 이제, 애견 카페로 가는 중입니다. 어 네, 향수 샀어요, 여러분. 아, 근데 이게 진짜, 처음에 살 생각이, 그냥 향만 좀 맡아보자, 약간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, 어. 너무 좋아가지고, 네, 질러버렸습니다. 네, 기분이 좋아졌어요. 되게 오랜만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를 걸어봤는데 저희가 한 이제 한 1년 전에 아일랜드 들어가서 어 들어가고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막 자유롭게 진짜 돌아다닌 거는 뭐 방송 아니고 그런 거는 진짜 처음이어가지고 어 재밌었습니다. 그러면은 의경 카페에서. 아네 드디어 애견카페 왔습니다. 기다리고 기다리던 와잠아 다은이 너무 많은데? 와, 와 진짜 크다 얘 조, 종이 뭐지 <웃음> 다은이는... 얘? 다은이는 이게 팔만해요 진짜 와 아, 진짜 귀여워요 이거 제이크 닮았네 음. 와너 진짜 귀 왜이렇게 커요? 애교가 왔네 강아지가 근데 진짜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교가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동물이죠. 엔록. 어, 지금 사격장에 왔는데, 아 잘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, 이 끝에 잡고. 잡을 때는 오른손이 붙어야 돼. 다 맞췄습니다. 가운데. 지금까지한번 지금은 지금어요금은지금데지니은 지금은 지금은 지 하면 좋금은 지금은 지금기지기하지 누가 더 많이 맞금나요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아, 지금 오, 소총이 훨씬 재밌어요. 잘산는데 뭐야? 야아포진 있는 것 같잖아. 오 재밌다. 오, 재밌다. 오, 독 윈도우~ 윈도우~ 찍도습니다아 오래 걸렸어요 아 약간 청요년들의우 윈도우~ 윈도우~ 윈도우~ 윈도우~ 윈도우~ 윈도우~ 윈도 무슨, 무슨 감성인지 알겠어요? 친구들하고 다 같이 모아가지고. 잘 찍었어요. 이거. 프로 아이돌답게 이런 섹시한 수정도 하고. 이런 이제, 이야, 원희수텔러다. 엔록. 네. 여러분, 이렇게 해서 오늘, 어, 성훈의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, 맨 처음 뭐였죠? 이제 브런치 먹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! 좀 걷, 걷다가 이제 청소 사러 가고 그리고 와서 애견카페 가고 총 이제 사격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생 내 것도 찍어봤는데 와 진짜 뭘 많이 했어요 진짜 이렇게 다녀본 적이 거의 없는데 레전드입니다 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,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, 최고였습니다. 네, 여러분.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나오셔서 힐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최고! 네,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다음 브이로그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브이로그 때 다시 또 봐요. 안녕!